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<웃음> 릴리비입니다 요즘 네 힘들었죠 오늘 뭐 하루하루가 다 힘들죠 뭐 힘든 수현 씨를 위해 오. 준비를 이렇게 했어요 비타오백하고 쌍화탕하고 쌍화탕 복분자 오. 복분자 음료하고 요번에 이제 거래처에서 선물이 좀 들어왔거든요 뭐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얼굴이 들어갔어요 오 네. 나는 이게 괜찮더라고 요오 아저씨 맛이긴 한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아, 복분자를 먹으려고 했는데 복분자. 이거 보니까 이거 먹고 싶긴 아, 하다. 복분자 난 추천해. 아, 꿀꿀 비타 백보다요둘다 <웃음> 맛있어요. 하... 일단 일단은 복분자를 네, 먼저 네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요즘 코로나인데 다들 건강히 잘 살고 계시죠? 조심하세요. PPL 아니에요, 이거? 그러니까요. <웃음> <웃음> PPL p 있을 리도 l 지 있을 리도 없지만 <웃음> 특이하네요 응. 오늘은 안 늦어서 참 좋았어요 아 그럼요 아 제가 <웃음> 이게 항상 앞에 스케줄이 밀리지 않으면 늦지 않는데 앞에 스케줄은 늦었거든요 n o w I don't know. I d o n 앞에 일정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두 번째 뭐, 일정. 이 있었어요? 앞에도 미팅이요. 음. 뭐 뮤지컬 관련해가지고. 뭐 뮤지컬도 해요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더 심해지지만 않으면은 할것 같은데. 음. 나중에 뭐 캐스팅 되고 이러면은. 네. 일이 얘기해줘요. 그럼요. 우리 채널에서 네. 홍보 한번 합시다.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이 포켓뮤직 보고 왔다고 얘기해 주면 네. 뭐 약간 티켓 좀 싸게 주거나. 아. <웃음> 뭐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티켓 뭐 그렇게 해드리도록 <웃음> 하겠습니다 어렵지 예? 않죠 어쨌든 이제 오늘 진행을 한번 해보시죠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돌아온 릴리비입니다. 오늘은 Without Memory 댓글 추첨 이벤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. 너무 좋으시죠? <웃음> 휴, 제가 정말 댓글들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좋아요도 누르고 했습니다, 여러분.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셔서 아, 릴리비가 좋아요 눌렀구나? 네, 다 눌렀죠. 오, 무조건 눌러야 되는 그렇구나. 거 아닙니까? <웃음> 그래.. 어디까지 얘기했죠? 네,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다 읽어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하나하나 다 읽어봤으니까요, 여러분 감사합니다 <웃음> 아, 예, 예. <웃음> 변방의 작은 채널에 이렇게 한명한명와주셔가지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앞으로도 뭐 커버곡이 됐든 아니면 새로운 앨범이 됐든 계속 꾸준히 열심히 들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제 어, 추첨을.. 그네 추첨하기 전에 어 댓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아 네네네 릴리비가 특별히 뭐기억이 남는 댓글들 있었으면 네두개 어? 소개 좀 잠깐 해주실래요? 일단 하라사님의 댓글이 아.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. 맨... 요 밑에다가 이제 잘라서 네 제가 올려줄게요 영상으로 간단하게 다는 다 읽기에는 정말 길게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. 너무... 어 근데 꼭 이분이 추첨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. 그럼 맞죠? 예,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. 네,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그 위험한 게임 앨범도 들으셨고 그 음색이 특이하셔서 관심이 갔고 그 뒤로 팬이 되었다는 라 말을 듣고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. 위험한 게임도 들으셨다니... 감사할 따름입니다. 그리고 또두분 계신데요. 하라사님이랑 나머지 한 분은 STDYDGRDSD 이 분이신데 알바람은 굴리네요. 굴려야죠 여러분. R! R 아니에요. R입니다. <웃음> 그 트위터에 올렸다가 지우는 바람에 다시 유튜브로 참여하신다고 그래서 듣, 처음에 듣자마자 아 너무 좋다 하고 넋을 놓고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도 퀸즈 넘버 OST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퀸즈 넘버 OST도 하루에 두 번씩 듣고 있다 어 그래가지고 아 정말 이분은 진성 팬이시구나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다 정말 감사하지만 특히 이두 분이 뭔가 제 마음을 울리는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감사함을 한번더 전하고 싶었고요.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위터 RT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도 있고 유튜브에 참여를 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. 근데 중복으로 참여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아이디로 넣어서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. 외국 팬분들도 되게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뽑았을 때 외국인 분이 나오시면 이게 택배로 배송을 했을 때잘 도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비용도 조금 만만.. 비용이 너무 많을 것같아네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가지고.. 아 제가 죄송합니다. 일부러 그만한 건데.. 아 근데 정말 분실의 위험도 있고 해가지고 만약에 외국 팬분이 뽑히신다면 저희가 OST 앨범 자체를 메일로 보내드리는 걸로 네 원본 웨이브 파일을 네 원본 웨이브 파일을 메일로 보내드리는 걸로 저희가 이야기가 되었고요 게시글에도 네. 애초에 쓰여있어요 네네 게시글에도 써있으니까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팬분이 만약에 뽑히신다면 한번더 뽑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제가 여기다 트위터하고 외국인분들 그 이름 뒤에다 표시를 해놨으니까 네 뽑히면은 아 어떡해요 자 이제 뽑기를 시작을 할 건데요 두 명이 뽑히게 됩니다. 첫 번째로 뽑히신 분 같은 경우에는 OST USB, OST USB USB USB USB USB를 받게 되시는 거고 두 번째, 네. 저번에 굿즈 저희 소개할 때도 한번 보여드렸던, 네 맞아요. 이거 받게 되시고요. 두 번째로 뽑히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아트북을 받. 게 되는 영광을 스포일드 아을 보내드릴게요. 네, 두 번째로 뽑히게 되시는 분은 이 아트북을 받게 되십니다. 두분 뽑겠습니다. 자, 그럼 두 명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. 치즈 돈까스 먹고파 트위터로 아, 참여해주신 그렇습니다. 분 헉, 저도 치즈 돈까스가 정말 먹고 싶네요 배고파요. <웃음> 네 좀, 살짝만 올려주세요. 됐습니다 치즈 돈까스 먹고파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와, USB 꼭 들어주세요. 일일 일매 네, 매데모 자두 번째 가도 하겠습니다. 아, 저거 주시고 아, 트북의주인은 아트북의, 아트북의 주인공은인다다님다인님주님트위터주 참여해 주신님주님입니다어두분다트위터예님 <웃음> 네. 네, 주인님. 주인님. 님 네 여러분, 루시드림에서 새로운 신작이 나옵니다. 제목은 바로 해블리스인데요 지금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게임 너무 재밌을 건 저희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. 가서 사전 예약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 포켓뮤직에서 BGM이나 효과음을 담당했으니까 을뭐 음악도 너무 좋을 거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으시겠죠? 네, 아쉽지만 근데 <웃음> 네, 조금 아쉽게도 저희 가수들이 이번에 OST에 참여를 하지는 못했어요. 하지만 다음 게임에는 꼭 좋은 노래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뭐 남은 주말일까요? 수요일에 올라가나요? 음, 수요일에 올라가죠. 내일 네. 모레. 네 여러분 한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. 코로나가 아직도 참 말썽인데 마스크 잘 끼시고 손 소독 잘 하시고 건강하게 7월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